안녕하세요. 통판가의 대표사원 김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서입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네. 3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전쟁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네. 또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 나오고 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웃음> 다,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반대로 이제 주식 안에 하고 다 팔아치우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어떤 분이더라도 공통적인 관심사는 언제가 바닥일까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오늘 하디 슈에서는 언제가 바닥일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 이 주제에 부합되는 몇 가지 현상.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그것에 따른 대안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는 스태그 플레이입니다 그죠 네뭐 음. 지난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한 단어 이고 뭐그 그것에 따른 어떤 공포감이 예. 우리나라 주시장을 이제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1.92% 음. 하락을 했으니까 많이 해, 하락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은 어, 중간에 수요일 날 이제 선거가 음. 있, 있어서 하루 휴장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어, 여기에 있어서 외국인이 2조 7,800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한 주간에 그렇죠 많이 팔았다. 그냥. 그렇죠.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팔은 정도를 본다면 많이 팔았다. 예, 오늘도 아.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아, 예. 기간은 도와주지도 않고 예. 다 개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번주 뭐 주간 키워드는 저는 이제 수급 개선이라고 예. 한번 좀 다뤄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어, 현재 이제 주 시장이 에, 극도로 어떤 공포감이 있는데 음. 어,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음. 시간 목요일 날 새벽 3 시에 예. f m c 결과가 나옵니다. 음. f m c 결과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0.25% 올릴 것은 기정사실화좀 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또 일설에는 뭐 0.5%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빨리 음. 어, 이러한 소문이 뉴스어가 돼서 어 금리 인상과 음.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면 음. 좋겠다. 매도 빨리 맞자. 그렇죠. <웃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음. 어, 이왕 맞으려면은 여러 대 여러 번 나눠서 맞기보다 음. 한번 세게 한번 맞아보자. 예. 그래서 0.25보다는 우 오히려 0.5% 올리면 어떨까? 어차피 뭐 0.5 이상은 넘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음. 어, 5월에 0.25를 안 올리면 지금 5월에 0.5를 올릴 수도 예.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음. 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음. 그러므로 인해서 FMC 이후에 저는 수급 개선이, 수급이 개선될 것이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지 보고 예. 있, 있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런 때 많이 이제 찾아보는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음. Fear and 그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탐욕과 공포 지수죠. 음.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이게 현재 연중 최저치인 음. 19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포지수라고 네. 하면 어 주식투자 그 자체의 공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보통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높으냐 네. 또, 괜찮다 많이 낮아진 상태네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측정할 때 이때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이제 공포와 이제 탐욕 지수가 음. 이제 70을 넘으면 예. 탐욕이 과해서 아, 주가가 좀 어, 이제 시멈이돼 가지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주가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렇죠 70이 음. 넘으면 음. 어, 역으로 30 아래면은. 팔만큼 다 팔고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반대로 게... 매수할 만하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게 30보다도 많이 떨어진 1 9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으니 음. 결국에 있어서 공포에 휩싸여서 팔 사람은 다 팔지 않았을까. 음. 예. 즉 추가 상승을 할때 추가적인 매도가 나와서 발목 잡은 일은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예.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퍼지수가 지금 30 이하로 떨어진 거지 뭐한 1, 2주 됐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 개선에 충분히 음.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를 0.25 올리든 0.5 올리든 음. 이렇게 좀 올린다고 한다면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네.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은 어,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대포지의 성경주들은 미국의 나서다 기술주, 또뭐 인터넷주 그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신다면 음. 저는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을 들 수가 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이 최근에 빠지기도 많이 예. 빠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2개월 추정 순이익이 계속 낮춰졌어요. 음, 예. 순이익 추정치가 예. 계속 낮아졌는데 2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낮아지지 음. 않고 있어요. 즉 가격은 빠질 대로 빠졌고 순이익 추정치도 이제 낮출 만큼 다 낮췄기 음.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성장 주에. 매기가 돈다면 아무래도 낙폭과대주이면서 음. 향후 추정순위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네. 어,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좀, 어, 좀 추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가 바닥일까 네. 관련된 현상과 몇 가지 대안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최근 스테크플레이션의 가장 주범은 유가입니다, 그죠 유가가 네, 예, 예. 어, 물가 인상 또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앞당기 견인하고 있는데 유가는 네. 어떻습니까? 뭐200 달러 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웃음> 네, 맞습니다, 이제 어뭐 유가가 200 달러를 갈 수도 있다. 음. 근데 푸틴은 아니다, 300 달러도 갈 수도 있다. <웃음> 이제 이제 공포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어, 목에 찬, 맥시멈은 한당 120달러 음. 전후가 되지 않을까. 120달러.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현재 125달러까지 를 오른 데 있어서, 음. 저 날이에요. 125달러까지 예. 오른 것과 관련돼서, 투기적 그 포지션 비중이 89%를 차지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일 것이고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또 투기적 일종의 원자재니까 그렇죠, 그렇죠. 투기적 이익을 먹기 위한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라할때 그렇죠. 예, 예. 투기적 비중이 89%면 이건 아주 본질이 많이 왜곡된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 음. 그러니까 125달러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음. 어 순수한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냐 예. 아니면 유가가 오르는 것에 배팅을 하고 있는 투기적 포지션의 음. 결과이냐 하는데 예. 투기적 포지션 비중이 89%라고 예. 하는 것은 어 단순히 수급의 문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좀 음. 높다. 다른 요인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려 놓은 거죠. 그렇죠. 왜곡을 음. 시킨 거죠. 음. 이제 그리고 또 과거에 음. 2010년도인데 특이자 포지션 빚이 가장 높을 때가 93%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89%라는 어 숫자만 봐도 엄청나게 높고, 음. 어 과거 맥시멈에도 다다를 더 있고, 아.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은 어 모든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음. 어, 지금 유가가 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는 수요가 줄어들든지, 음. 하나는 공급이 늘어나야 됐든지. 근데 현재 유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를 제재를 해, 해가지고, 러시아가 하루에 공급하는 음. 그, 그, 그 원유 양이 한 500만 배럴 정도 예. 되는데. 그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예. 줄어들 것이다. 음. 아,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음. 줄어들 것이다. 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500만 배럴다 줄어들지는 못했겠죠. 맥시멈한 300만, 300만 배럴은 줄어들 수도 예. 있다. 유럽은 일단 계속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예. 300만 배럴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음. 1970년대 그쪽 무슨 얘기냐면 은 1차, 오일 그렇죠. 1차 예. 2차 오일 쇼크 있을 때 그때 이후에 예. 되돌아 봤더니 음. 유가가 비이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폭등을 하, 할 때는 음. 사우디 아라비아 자기 나라에 결국 도움이 안 되더라. 음. 어, 즉 지속적으로 세계 경기가 잘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팔아 음. 먹어야지 세계 경제가 <웃음> 침체에 예. 들어가지고 가 유가 수요 원유 수요가 확 줄어들어 음. 버리면은 오히려 안좋다더라 음. 이제 이런 그 경험치를 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급을 늘리는 음, 정했 그렇죠. 유가 어. 정상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이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거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음. 역할을 한다면 예. 줄어들 수 있는 300만 배럴 정도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음. 충분히 카하고 남지 예. 않을까 생각한다면 유가가 120달러 선에서만 음. 유지가 된다면 예. 즉 글로벌 경제의 경제 성장 아그 음. 경로 자체가 훼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어, 즉 과연 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150 달러, 200 달러, 푸틴이 얘기하는 음. 300 달러가 과연 합리적인 그 상상할 음. 수 있는 수준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이 정도 음. 수준이면 즉 투기적 포지션과 사우디 아라비아 역할을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 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 상승, 지금 원유가, 석유가 네. 끌어당긴 물가 상승도 좀 거품이 있다. 그렇죠. 또어그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지금 반응이 돼 있다. 등등 한다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어느 정도 조금 어, 오버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경제 교과서에 음. 제가 배우긴 했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지도 예. 못하고 단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주세 가지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예. 이제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오르는 것, 음, 음. 디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 그데스태그플레이션은 예. 물가는 오르는데 음. 경제가 침체되는 음. 것을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데 예. 이런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1973년과 1980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유가가 73년도에는 음. 한 3개월 만에 세 배가 올랐어요. 예. 어, 그리고 80년도에는 6개월 만에 한두 배가 올랐어요. 앤드 음. 그때 당시 공격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어느 정도 올렸었냐면은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음. 에, 금리를 9%에서 13%로 올렸고요. 4개월 만에. 73년도에. 9에서 13으로 올렸으면 4%가 올렸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예. 만에 올린 거죠. <웃음>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보면은 미국이 1년 동안 음. 7번 올릴 것으로 마, 맥시멈 7번이에요. 예. 그럼 1.75에요. 예. 12개월 동안 1 7 5로 올리겠다는 건데. 그랬더니 0 2 5씩 올린다고 하네요. 그렇죠. 할 때. 예. 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9%, 13%, 4%를 올렸고요. 또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2차 때는 어, 2개월 만에 음. 2개월 만에 14%에서 20% 6%로 예. 올렸어요. 아, 그 무엇인가 지금 안 되는 거지, 자, 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유가액이 물가 상승을 음. 봤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음. 그 다음에 현재 그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을 보더라도 음.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그러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음. 만큼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음.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좀 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 이게 그 공갈방위를 가능성이 예. 좀 있다고 한다면 <웃음> 예. 그렇다면 어 긴축의 국비 즉 FMC가 긴축의 국비를 가장 강하게. 당길 때가 이제 그 경제성장 경로의 음.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FOMC의 발표가 1차 변곡점? 이 그렇죠. 1차. 그렇죠. 있겠다. 그래서 음. 3월 또는 5월. 그러니까 이번에 차례로 0.5를 올린다면 변곡점이 이번이 음. 될 것이고, 예. 만약에 5월에 0.5를 올린다면 그때 변곡점이 저는 될 거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어 횡행하고 있는 이런 공포심은 어 충분히 극복할 수 음.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음. 또 이제 시장이 극단적인 과매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하고 어, 협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갑자기 미국의 S&P 500 지수가 순금 신간으로 음. 한 2%가 올랐어요. 물론 네. 이제 다시 아니다 그래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그때 음. 그 이전에 뭐 나온 뉴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그 협상을 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신선하고 뜨거운 뉴스도 아니었어요. 아닌데, 예.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맹렬하게 반응을 한거 본다면 현재 시장은 극단적인 과민적 음. 상태인 것 맞다. 음.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좀 점검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코스피가 음. 1월 28일 저점이었던 2,591포인트를 깨지 않고 음. 이게 한 2,3개월 좀 지속돼야 될 필요가 예. 있어요. 2,3개월이면 지금이 이개월째고 그렇죠. 다음 달이 3개월째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생각한다면, 어, 이런 거안 끼고 간다면, 좀 정배열되고, 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돼서, 이제 공포에서 좀 벗어난다면, 어, 상승의 발판을 마련해 예. 줄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현재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이다 보니까, 음. S&P 500 지수 자체가 지금 한 4,200포인트인데, 에 S&P 500은 전저점이 4222 예. 포인트였어요. 음. 근데 요것을 깨느냐 안 깨느냐인데 지난주 깨고 끝났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준인데 S&P 지수로 한다면 4350을 음. 좀 넘어가야 이제 그 어, 공포에 의해서 매도하는 세력이 자취를 좀 감출 수 있는 음. 포인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2,591 포인트, 이제, 미국은 4,350 S&P 기준으로 이런 포인트를 좀, 뭐, 염두에 두시고. 자, 이것을 일단 지수 바닥이라고 일단 이해할 수있겠다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예, 음. 그렇게 해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느냐, 아니, 다지냐를 이제 보는데, 음. 여기에 있어서 결국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가격 전, 음. 전가력이 있는 종목, 엔드, 어, 낮은 부채, 이제 낮은 부채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자를, 어, 어, 이자를 대두림 적게 음. 지급하고 있는 회사.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일정한 현금 비중을 가져오면서 극단적인 에, 침체 상황에 예. 대비할 능력이 있는 예. 회사. 뭐, 예. 뭐 요런들. 를좀 이렇게 선별해 보신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큰 기업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카테고리 킬러 기업들. 예, 예, 카테고리 예. 별로 또 이런 것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걸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최근에 나온 뉴스상으로, 네. 아, 아, 이거는 쌈박하네 하는 걸 제가 하나 본게 음. 있는데, 뭐냐면은, 이유에서 예, 어, 예, 예, 예. 네. 2027년까지. 음. 중러시아 어, 탈탄소, 음. 러시아 탈의존. 음.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석유, 원유, 가스 이런 음. 것에서 독립을 하자. 예. 어,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서 음. 음. 2027년까지 완료하자. 음. 그러면은 지금 안 남았네, 그죠, 그죠? 어. 무진장 바쁜 거죠. <웃음> 그래서 이제. <웃음> 그,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예. 육성을 하자. 예. 하나는 이제 원전 같은 음. 클린 에너지를 육성을 하자. 예. 풍력, 뭐, 태양과 또뭐 수소도 해당되고 그렇죠. 있겠고, 예. 그다음 원전, 이런 예. 등등이다. 예. 그런 대,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음. 이제 좀 대체를 하자. 음. 더 이상 이제 휘둘리지 말자. 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 주식 시장은 이제 지금 폐장 예. 상태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어, 당연히 이제 그 유럽 증시가 음.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은 급하겠죠. 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그런 설비를 수출할 수 있는 음.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예, 정리를 음.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3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으로 언제가 바닥일까라는 주제로 좀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저희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듯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어, 우크라이나 뭐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예,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공포 지수도 네. 사실은 몇주 동안 비슷하게 행보 네, 네, 그죠, 네. 30 이하에서 횡보 네, 네.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네. 아직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태이지 인가 않을까 싶고 오늘 네. 어, 방송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듣는 분들의 투자 포지션을 조금 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